哦哦哦哦哦哎呀<笑> g i 역시 시수로 밝혀되었을 q u s t 오늘은 제가 분석화학 실험 동안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저희가 사실 분석화학에는 스크립을 주어주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스크립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됐어요. 공책에다가 짧게 저희 실험하는 거를 적어놨어요. 원래 총 실험이 7개인데 7개의 실험을 다 통과하고 프로토콜을 기간 내에 작성을 해야지 이 모듈이 끝나는 거예요. 첫 번째 때 했던 건일렉트로그라비 매트리였는데 제가 이 과정은 한국어로 적어줬어요. 실험하는 동안에 독일어로 이렇게 보고 빨리 이렇게 실험에 들어갈 때 가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 한국어로 적어줬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때 했던 실험이 산화 환원 적정이고 저는 안티몬을 브로마토메트리를 통해서 적정해서 음, 정량하는 실험 이었어요 이거는 일렉트로그라비 메트리 를 했던 결과값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실험이 컴플렉스 메트리 셀티드라지온 인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 시험을 한번 떨어져서 재실험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당랑점에서 용액의 색깔이 보라색에서 약간 밝은 푸른색으로 변하는 건데 제가 이 파브 음슐락을 제대로 못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할 때는 그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아래다가 하얀 종이를 깔고 천천히 적정을 하면서 파브 음슐락을 좀 관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때 했던 실험은 그라비메트리였는데 그라비메트리 제가 했던 건 실험 결과 값을 적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포텐시오 메트리예요 이게 지금 제 스크립이에요. 실험 자체가 적정이랑 비슷하지만 원리 자체가 적정이랑은 조금 달라요. 용액에 일정한 슈파농을 줘야 되거든요. 근데 실험하는 방법은 약간 적정이랑도 비슷했고 일전에 그 물리화학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적어주진 않았어요. 대신 결과값이 이게 제가 얻은 건데 꼭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이제 분석하는 것 중에서도 용액 안에 두 가지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두개다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구하는 실험이었어요. 이렇게. Beispiel für einen Notfall. 겨울이어가지고 립밤 하나를 샀어요. 매번 겨울 오면은 향은 라벤더 향인데 그렇게 진하지 않고 잘 사용할 것 같아요.